빵다먹다다 먹었어? 어. 잘 먹겠습니다. 자막입다귀 뭐, 다드나스. 다드 뚜루는? 응? 응? 응. 아빠, 한번 먹어봐. 맛있어. 아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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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파스는 라면 좋아했잖아. 짜장면 안 좋아하고. 짜장면 이제 좋아? 응. 라면도 좋고 짜장면도 좋고. 음. 왼손으로 비비고. 오른손으로 비비고. 오른손은. 엄청 응, 많이 아빠 안돼 응? 안돼 우와! 오 마이갓! 아비 이거 요 맵다 두박 우와 같이 타먹었네? 아빠 더 줄게 응 두루박 우와 먹방이네 먹방 <웃음> 먹방 먹방 먹방 <웃음> 짜장면 더 줄게요 너는 짜장면도 좋아 라면 같 먹방 먹방 먹방 먹방 먹어먹어먹 더 먹어도 돼요 많이 먹세요 우와 응. 오늘 헉, 잘 먹네 아파스랑 아빠나나 뚜루도 잘 먹네 먹을 만큼 먹고 더 달라고 하세요 응. 응, 응. 이렇게 음, 아져나 맞다. 아빠. 우와, 뚜루 다 먹었네. 아빠 잠이밉니다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어? 뚜루, 더안 먹을 거야? 채나킹나 응. 뚜루. 페체테하나만 주실래요? 알프? 아빠 좀더 아빠 좀누주세요 두루, 패어 응. 테. 아빠 좀더 주세요. 아빠 좀더주세요 어, 그. 아빠 좀더짜장요주세요 어? <웃음> 아빠 좀더 냠냠냠 아빠 아빠 누은세요 누우세요. 누우세 우와 오늘 배고팠어요. 와와 <목소리도> 와. 와... 와... 두루는 두루도 잘 먹는다. 두루 에너지 있네. 두루 응. 에너지. 두루 에너지. 뚜 응. 두루 에너지 있네. 두루 힘이 있네. 어. 와 아베. 다 먹었어요. 또 이거 아빠가 먹어. 아빠야, 없어. 더먹을 먹어. 잘먹어요잘 먹네. 힘 있네. 응? 레좀 더. 좀, 남은 거좀더 먹고. 오, 잘 먹네. 음. 아빠, 엄마. 세월이 이렇게 있 응응 뚜루 그거 먹고 아비도 좀 줄게. 네 뚜루 그거 먹고 밥 먹었네 밥 줄게 밥하고 먹어. 아빠 짜장면요 피디. 아빠는 이거 계란 하나 먹어야 돼. 음냠 아빠 맛있게 만들었네 음앞에르송 아,